하하하 <웃음> 하하하 하셨어! 하셨어! 하하하하 자, 손! 하셨됐어요 뭐가 이렇게 화가 났어? <웃음> 안녕하세요. 앉저드릴까요 어디 오시나 봐요? 이삐먹삐다빨리 키위세? 베이 간식 이뻐 건반 업 공이 어딨지? 더운 선풍기 틀어줄까? 선풍기? 와아 수술 중이잖아 고 표정이 사해졌어 <웃음> <웃음> 먼저 <잘> 보고 째려보고 있어 째려보고 <웃음> 있어 <웃음> <웃음> 표정이 달라졌어 어째서 틀렸어 어됐 아, 됐지? 됐지? 페이 이리 고 어, 아이고 이쁘다 고 페이퍼 페이고 어째 고, 어지, 고. 해봐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이 던져줄게? 공 해줄게요 공 던져줄게요 아